난생처음 자신이 속한 세계를 뚜렷하게 보았고 변태 인간이 되었다 괜치 넌 스스로에게 말았지 동생이 가문을 거역했다고 질서를 지키려니 죽여야만 했다고 그게 너의 의무였다고 그건 내 의무였고 내 짐이었다 명예를 저버린 건아니란말이다 명예란 행다에안합는것이다미다미안합이다난지금니날 그 받아들였어. 그걸 믿니다면넌합니다그안합 믿어. 그안합니